자, 오늘 할 얘기는 명제야, 명제. 뭔제? 명제. 어, 명제가 뭐냐, 명제가 뭐냐. 명제란 집합이 뭐였어? 대상이 명확한 거들이었거든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해야 돼. 참이냐, 거짓이냐가 명확해야 돼. 오케이? 승원이는 남자다. 명확하니, 명확하지 않니? 이건 명확하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치? 그럼 승원이는 여자다. 명확하니 명확하지 않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지. 네 아니오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명제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미션이 좀 있는데 오늘 너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될건 명제라는 게두 종류야. 오케이? 미리 얘기할게. 명제 P라는 거랑 또 다른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거랑 세 번째 조건, P라는 이세 가지를 구분지면 돼첫 번째 이제 명제랑 조건을 구분져야 돼 명제란 참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나 식이야 조건이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야 어 대답을 할수 없는 건안돼너몇 살이니? 이거는 참 거짓으로 대답할 수가 없지 너는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이다 X는 O다 이거 애매한게 아니라 X가 5면 참이지. X가 4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저 값에 따라 참 거짓이지 아니지. 이런걸 조건이라 그래. 이런걸 조건. 오케이? 확실한 명제. 넌 남자다. 이건 명제지. 진민하는 사람이다. 그치? 그러니까 명제와 조건을 일단 구분져야 돼. 어쨌든 명제도 조건도 내아니오로 네,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럼 X는 5다. 아니? 왜? X가 5일 때는 마, 아닌데 맞는데 나머지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거야. 이런 거거든. 자 이때 명제는 어쨌든 참거짓이 명확하죠. 근데 조건은 때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잖아요. 이때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아 놓은 게 진리집합이야. 무슨 집합? 어, 진리집합. 조건 p,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조건에 이름을 붙일 건데 a b c d 말고 pron이라는 문장이라는 뜻의 p라는 단어가 있거든, 오케이? 그 p라는 영문자 앞에 p를 따서 명제는 p, 또 조건도 p 두 번째 명제나 조건을 q, p q r 알파벳 순으로 적어. 적어 p q r 다음 뭐야? 알파벳 순서 p q r 앞에서부터 읽어보지 않을래? 음. 시 d 부터 해봐, 그럼. p2 알파벳 뭘까? 알파벳 순서상 p 다음, 보니 p 다음에. q. q, 그 다음에. r. r. X. x. s. s. 다음. t. t 다음. 음. 이런식의 만약에 명제 p가 나왔는데 또 다른 명제 를 쓰고 싶으면 명제 q. 그 다음 또 다른 명제 를 쓰고 싶으면 명제 r. 그러니까 우리가 x, y, z라고 미지수를 하잖아요. 미정계수는 a, b, c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x 없이 y만 튀어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지. a라는 미정계수 없이 b부터 튀어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네들을 쓸 건데 그 뒤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괜찮아? 자, 진리집합이라고 그랬고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은 large p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 Q에 진리집합은 뭐라 할까요? 라지 Q요. 왜 갑자기 스몰로 바뀝니까? 라지라 그랬는데. 자, 명제를 이제 부정할 거야. 뭐 한다고? 부정. 자, P의 부정을, 명, 명제 P의 부정을 명제 이렇게 써요.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not P예요. 뭔 P? not P? 영어에서 not은 뭐 하는 거야? 부정이지. 뭘 부정하니? I am not a 보이면 나가 부정되는 거야. 하나가 부정되는 거야. 소년이 부정되는 거야. 이다가 부정되는 거야. 나는 얘는 내가 아닌 것은 야. 나는 소년이 아닌 것이다야. 나는 소년이다의 부정 소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 동사가 부정된 거야. 뭘 부정했다고? 동사. 그럼 우리 이제부터 명제다 동사만 부정하는 거야. 의역하지 말아봐. 너는 지용이는 남자다의 부정은 뭘까? 남자가 아니다. 지용이는 지용이가 아닌 것은 남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용이는 남자가 아니다. 열려 있다의 부정. 아니야, 아니야. 의역하지 말라고. 열려 있지, 않다. 열려 있지 않다야. Door is open. ]의 부정은 is not o p 또두낫오픈이잖아 오픈을 부정하는 클로즈를 붙이지 않지 애매하지 않니? 열려있지도 닫혀있지도 않은 상태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안타, 안타. 오케이? 뭘 부정하는지 알겠어? 서새끼 네. 사람이 아니다의 부정은 아니다의 부정이니까 사실 사람. 사람이다 그럼 명제 낫 o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니까 p의 집합 그러면 봐봐 낫피에 다시 부정을 하면 낫낫피지 맞아? 그럼 낫피의 진리집합은 이거였는데 이거의 진리집합은 이거 되니까 얘가 뭐였어? 그냥 피였잖아 그럼 얘가 뭐 되는 거야? 그냥 피지 부정의 부정은 강정같은 느낌 괜찮아? 자 어떤 명제가 있어 2 더하기 3은 5야 참이야 거짓이야 2 곱하기 3은 5야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이 명제는 참인 명제고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지 맞니? 부정을 하면 2 더하기 3은 뭐가 아니다? 5가 아니다. 얘 부정하면 2 곱하기 3은 뭐가 아니다? 5가 아니다. 맞니? 네. 그럼 이말 참이하고 짓이야. 거짓. 이말 참이하고 짓이야. 네. 참이지. 2 곱하기 3은 5가 아니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얻을 수 있는 거는 헬로우 명제 P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참이면 낫 p 는 뭐야? 거짓이고 이 녀석이 거짓이면 나 p 는참 이라는 결과를 얻어 괜찮아요? 아, 네자그 <웃음> 다음에 우리 이런거 배웠잖아 A 합 B를 부정하면 뭐였어? 이거 뭐야? 무슨 법칙? 그 그렇지 그럼 얘 뒤집고 연산자 뒤집고 얘도 뒤집는거거든? 네. 자 그럼 문장을 써볼게 P 명제 P 거나 Q다. 거나는 무슨 집합? 집합.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not, 얘를 부정한다는 거는 얘를 부정해서 P여 합이었던 거니까 교, Q여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꿔봐. 얘는 뭐야? Not P 교집합은 고 Not Q 거나의 부정은 뭐? 고. 고의 고 부정은 거나 그러면 P, 거나 Not Q는 부정해보자 얘 부정하면 n o 거나 부정하면 고에 부정하면 큐 괜찮아? 네이 정도만 먼저 보고 문제 좀 볼게요 다음 지 명제를 고르래요 기억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이니까 뭐야? 명제지 참 거짓이 명확하면 되니까 x 더하기 2는 3 참이야 거짓이야? 나눌 수가 없지 이런 건 뭐라 그랬어? 조각 야 x가 x가 0이면 X 더하기 2는 3이니? 아니라고 대답했지. 그럼 뭐야? 명제지. 이 더하기, 3 더하기 2는 3. 은 명제야? X 더하기 2는 3. 이 명제야? 아니지. 얘 뭐였어? 조건이지. 그러니까 명제지. 이 X 더하기 2는 3. 은 명제라는 말은 명제지. 말이 웃기지. 않아. 얘는 명제가 아니지. 그래서 이 말은 명제지. 지 네. 무슨 명제 거짓인명제 어. X는 정수다 참이야거짓이야뭐말 못하니까 뭐야 아니, 아니, 조건. 조건이지 그러니까 X지 답 쓰지마 지금 너희가 풀어 있다가 1년은 13개월이다 거짓 이니까 뭐야 네. X제곱은 2다 명제 아니지 이거는 네. 짝수인 소수는 네. 있니 없니 누구? 2. 2. 그니까 러얘 거짓이지. 거짓인 명제지. 2 더하기 3은 6은. 거짓인? 거짓인? 오늘 날씨는 좋다. 좋다, 나쁘다는 사람마다 틀리지 않아나 지금 날씨가 너무 싫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 오늘 날씨? 좋다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니까 이쁘다, 아름답다. 명, 집합처럼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빠지는 거야. 그럼 요 미음은 조건도 아니지. 그냥 명제가 아닌 거지. 조건도 아닌 거고. 얘는 뭘까? 조건이까 명제일까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x값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x값에 따라 바뀌는 걸 뭐라고 했죠? 조건. 조건이요. 소수는 홀수인가요? 어, 아니요. 아니죠. 거짓이죠. 루트 16은 누구랑 같아요? 4. 어, 4는 유리수인가요? 네. 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니면 모르나요? 이왕해주면 4x는 마이너스 8이잖아요. x값 뜻자로 바뀌겠죠?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답이 있지. x가 몇 하고 답 나오지. 그게 해집합이잖아. 그게 진리집합인 거고. 진리집합이 존재하면 얘는 조건인 거고.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참거짓 안 남죠. 다음. 3은 얘 원소일까요? 얘는 원소를 누구로 가죠? 짝수. 그럼 얘는 3은 짝수의 원소인가요? 아니니까 뭐야? 거짓이죠? 참 거짓만 판단하라고 어, 했죠. 자, 얘는 써보면 9x 더하기 36은 뒤에 전개하면 9x 더하기 얼마? 27. 그럼 9x 사라지고요. 36은 27인가요?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명제죠 그러니까 x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x가 있어도 오케이? 오는 소수인가요? 네. 부정해봅시다. 오는 소수가 아니다. 야, 소수 아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한국사람 말로 바꿔줘야지. 그 정도는. 오는 소수 아니다. 어? 자 이거 부정할게요. 얘를 부정해야지. 일단 또는 이 들어갔으니까 또는 부정해야 되고. 그럼 얘는 부정하면 X는 방향 바꾸면 되겠죠. 얘를 부정하면 얘는 바뀌면서 등호도 생기면 되죠. 또는, 권나로 또는, 고로 바뀌네요. 오케이? 고는,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죠 근데 얘를, 아닌 거 아니죠. 예죠 얘를 그려볼게. 마이너스 1과 2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 여기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떨어진 거는 권나로 연결해. 합집합이니까. 교집합인 거는 공통이잖아. 얘보다는 크면서,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여기를 얘기하지. 즉, 얘랑 반대지, 정확히. 그럼 얘는 고로 바뀌지. 그럼 얘를 줄였으면 이렇게 되지. X는 마이너스 1, 2. 이렇게 썼다는 건 얘랑 같은 거야. 고야, 고. 자, 얘 부정하자. A가 마이너스 4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고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 거다고부정하고 얘도 부정하면 A는 마이너스 2다. 괜찮나? 그럼 얘는 뭐야? 부정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답 쓰지마. 다, 쓰지 다 펴놓을거야. 얘가 이거지. 이거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서 진리집합 구하라는 얘기지. 2 e 넣었어. 4 마이너스 16 더하기 12는 0보다 얘 0이잖아요. 크지 않죠. 4를 넣었어.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12는 0보다 크지 않아요. 6을 넣었어 36-48 더하기 12도 그렇지? 근데 이걸 풀어보면 실제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교점이 2개 2하고 6이거든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x는 6보다 크면 되는데 여기서 만족하는 건 누구? 8과 10 얘가 진리집합이지 자연수 중에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누구 있어? 1, 2, 2 3 4. 괜찮아? 여기까지 네. 일단 정리 먼저 할게 자, 사실은 이것보다 할 얘기들이 더 많을거야 자 이제 좀 멋있는거야 뭐가 멋있냐면 명제가 아닌 애들로 명제를 만들거야 아까 살짝 본게 있긴 하거든 야, x가 2면 X 더, x제곱은 4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네. 그런거 우리가 아까 봤듯이 x는 2다. 이런거는 명제가 아니었잖아. x가 2면 x제곱은 4다. 보면 얘는 x는 2다라는 조건 p와 얘 x제곱은 q다라는 조건 q인거지. 아니? 조건끼리 연결한거야. 그래서 이런 명제를, 이런건 명제가 됐잖아요.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구분지라고 했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참거짓을 보게 되냐면 얘의 진리집합은 원소가 이하나죠 e 얘는 원래 진리집합이 2와 마이너스 2거든요. 괜찮아? 이걸 뒤집어진 명제 X제곱이 4면 X는 2이다. X를 제곱해서 4가 됐다면 X는 2밖에 없니? 아니지.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거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려면 왼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오른쪽에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돼. 즉 P진리집합이 Q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P이면 Q이다가 뭐가 된다고? 참이 된다고. 이때 이 앞에 이면이 붙은 여기를 가정. 이다를 결론. 오케이. 이게 참이려면 가정이 결론집합에 포함되어야 돼. 그게 아니면 거짓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왜, 거, 왜 거짓이야 이게? x제곱이 4면 x는 2다나 거짓인 이유가 뭐야? x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반대가 되는 예 반려라 그래. 거짓임을 보이는 예. 그거 봐. 얘때문에 안되잖아. 승원이는 아니야. 모든 승원이가 남자면 남자는 군대에 간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남자 지만 군대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 를 보여주잖아요 그쵸 굳이 나중에 돌아온다면 어차피 P가 Q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거짓임을 보이려면 P교 Q가 P교 Q여 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면 돼요 우리 원래 P가 Q보다 작으면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얘가 P차 Q니까 작은 거에서 큰거 빼면 남는 게없다그랬죠 남는 게 없지 않다는 거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보이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정도. 아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웃음> 자, 얘는 P이면 Q이다죠. 그럼 얘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꿨으니까 Q이면 P이다죠. 이렇게 바꾸는 걸 역이라 해요. 역. 자리를 바꾸는 거. 그럼 얘도 부정이라는 걸할거 아니야? 부정은 이면은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n o p 이면 notq 이다가얘 예 부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게 되게 웃기거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뒤에서 이제이 단원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할 거야. 여기 보면은 11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거기서 한번더 얘기를 할게. 지금은 이 정도만 볼게. 그 다음 하나 더 볼게. 모든과 어떤이 있는 거거든? 내가 아나운서야 지금 영화야 한 장면이야 디스토피아죠 그러니까 멸망한 것 같은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모든 게다 부서져 있어 근데 방송이 치, 치, 나 생방송이야 지금 지구에 모든 생명체는 죽었습니다 참여하지 아, 왜? 내가 아, 말하는 사람이잖아 어허. 얘는 살았잖아 네. 야, 영화야 앵글이야 그러니까 뭐가 보,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카메라에 있는지 보면서 지금 지구의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돼? 안 되지. 모두 죽었다. 네 모두라는 게 만족하려면 다 해야 되지. 오늘 우리 학원 모든 학생은 다 남아서 공부하고 혹은 어, 너 가. 이거 돼? 안 되는 거야. 어떤은 뭘까? 어떤은 모든의 반대거든? 모든의 반대는 뭐냐면 모든 학생이 공부를 한다의 반대는 모두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하는 애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의 반대는 어떠냐? 어떠의 반대는? 모두. 모든.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뭐이냐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부정은 뭘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는다. 죽지? 아니. 않는다. 맞니? 이건 의역해야 돼.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의 의역은 뭐야? 안 죽는 사람도 있다. 모든 학생은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 부정은? 어떤 학생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지 아니. 않는다. 의역하면 버스 안 타고 등교하는 애도 있다. 있다. 이건 의역할 수 있는 부분이야. 오케이, 문제 봅시다. 잘하네. 자, 22번이에요. 7페이지, 7페이지 맞니? 네. 어. 이면 q 이면 Q, 가다가참이야 p 면 q 이가 아니다가 참면 q 이가 아니다가 뭐면 p 이면 q 가 아니다가 차야 p 이면 q 이가 아니다가 이가아다가 차면 피가아니이어디가 q 가아닌 집합에 들어가야지 이거 찾죠 얘지. 근데 얘랑 똑같은 말이 뭐야? Q가 아닌 집합은 뒤집는 거지. 다 뒤집는 거니까. P가 아닌 집합과 Q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건 없잖아. 그리고 얘가 작고 얘가 크니까 또, 똑같은 말 뭐야? 누가 작아? 얘. 예. 누가 커? 얘. 예. 괜찮아요? 네. 교자가 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음. 문제네 이거는 뭐야? P이면 Q이다잖아요. 이걸 찾아야죠. 근데 이거 없죠. 여기 있네요. 이건 뭐야? 뭐여야 돼? 합집합은. Q여야지. 얘는 3의 배수. 3, 6, 9. 18의 약수. 1, 2, 3, 6, 9. 다할수 없어.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지. 괜찮아? 네 e x t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는 Q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있어? 안 보이지? 이게 안 보이면 다 바꿔. P 아니야, Q 아니야, 뒤집어. 그러면 Q 아니야가 P 아니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거 이 지울게요. 약분 되니까.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냐야. 이거 항상 맞는 말.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맞는 말. 그러니까 이 뭐야? 참. 어떤 실수는 되는게 한개라도 있으면 되지. 맞니? 여기 뭐1 넣어서 되잖아요. 그럼 돼요. 이것도 참이죠. 근데 부정을 말하래요. 부정은 뭘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뒤집어 0이다. 맞니? 모든 실수가 제 절대값을 붙이면 0보다 작아지.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거 아니었니? 그 얘는 뭐야 거짓이지. 부정을 말하고 그것에 참 거짓이니까 답은 이거고 거짓이지. 얘도 뭘 말하래? 부정을 말하래. 어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 빼기 1은 커다 0이지. 모든이면 다 돼야 되지. 그럼 반례 얘기해봐. 안되는 거 얘기해봐. X가 뭐면? 1이면. 0이랑 같아지잖아. 아니? 반례로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x는 1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거짓이다. 반례가 있다는 것은 비전석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거 1 소거되죠. x 세제곱은 1 이상 0 이상이죠 이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반례 생각해봐. 세제곱해서 1보다 0보다 작아지는 거 있을까? 똑같은 수세번 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거. 음수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반례가 존재하지. 음수라는 반례가 존재하지. 맞니? 그러니까 이는뭐야 거짓이지. X가 소수면 X는 홀수다. 소수는 2, 3, 5 뚱뚱뚱. 홀수는 1, 3, 5 뚱뚱뚱. 누가 안 들어가? 2. 반례는 누구? 그래서 2. 60의 약수에는 1, 2, 3, 4, 5, 쭉쭉쭉. 48의 약수에는 1, 2, 3, 4, 6, 쭉쭉쭉 이렇게지. 거짓심을 보이는 발레로 누가 딱 어울려? 5. 5가 없네? 그치? 그럼 여기서 보자. 3은 얘의 약수 맞지? 얘의 약수도 맞지? 얘의 약수 맞고 얘의 약수 맞지? 8은? 얘의 약수야? 48의 약수야? 얘의 약수가 아니니까 이쪽에 남 들어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니지. 12는 얘의 약수 맞고 얘의 약수 맞지. 40, 15는 얘의 약수가 맞지. 근데 48의 약수가 아니지 이쪽엔 들어가되돼 이쪽엔 들어가면 안되지 그래야 거짓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소수면 홀수다 아까 얘기했네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네요 소수면 홀수다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한 반략가들이였죠 42의 약수면 42의 약수지만 30의 약수가 아닌거 찾아야지 다음 중 42의 약수지만 30의 약수가 아닌거 둘이 7, 7. 맞아? 3이면 이거다가 참이 돼야 돼. 여기는 진리집합이 누구야? 3. 그지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돼. 이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돼. 원소여야 돼. 그럼 여기 3이어야 되잖아. 3의 세제곱이 A네? A는? 27. 그럼 얘는 여기는 5밖에 없지. 이 5밖에 없는 게 이쪽 진리집합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 5가 여기 만족해야 되지. 얼마? 25. 맞니? 5가 되려면 A는 25. 그럼 여기는 진리집합이 얘를 0 만드는게 누구야? 마이너스 1과 4. 4 그럼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K는 누구 또는 누구야? 여기는 K밖에 없잖아요. 얘가 얘 부분집합이려면 K가 누구가 될수 있어? 마이너스 1 아니면 누구? 4. 괜찮아? 어. 요래하는게 다음 페이지얘를 보자 이쪽에 진리집합은 누구야? 2지 이쪽은 누군지 모르지 하지만 이렇게 포함되려면 이 2가 여기 원소여야 되지. 여기 2 넣으면 만족해야지. 4 2a 6이 0이니까 a는 얼마? 5.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케이. 가정 p, 결론 q 제 그렇지? 얘라는 걸 내가 명제라고 하면 이 녀석의 역이라는 게존재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역은 또 얘가 되겠죠. 그럼 얘를 부정하는 관계도 필요해 무슨 관계? 부정 부정. 하면 어떻게 되냐면 n o p 이면 n o q 이다가 되죠 이렇게는부정이관계니다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n o q 이면 n o p 이다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봤더니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의 관계죠 이제 부정이고요 그러면 이때 이 대각선의 관계를 대우라 해. 뭐? 대우 이렇게 대각선도 대우야 이해되니? 저 빨간색끼리 대우고 파란색끼리도 대우야 지금 이렇게만 썼지만 그러면 P이면 나 Q의 대우는 뭘까?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지 그럼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면 얘 대우는 Q이면 나 P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참이라는 거는 이게 참이지 맞니? 얘가 참이려면 얘도 참이지 집합에서.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아니야? 맞아? 얘가 참이라는 거는 얘도 참이라는 거야. 얘가 거짓이라면 얘도 거짓인 거야. 그게 본명제와 대우의 관계야. 얘가 참이면 얘는 몰라. 얘가 거짓이어도 얘는 몰라.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오케이? 그럼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거야. 어렵지 않아 꼬리에 꼬리를 묶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부산에서 제주 갈수 있어. 그럼 서울에서 제주 갈수 있니? 네. 어. 부산을 거쳐 제주 가면 되잖아. 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 다이렉트로 가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걸 묻는 거야. 지용이가 똥 쌌어. 똥싼 놈이 범인이다? 그럼 지용이 뭐야? 범인인 거지. 그게 삼단논법이야 그게 뭐라? 수학적 용으로 피이면 큐이다가 참이고 큐이면 아리다가 참인 명제들끼리라면 피이면 아리다도 참이다야. 벤준 <웃음> 오늘 요거 끝이야 이제. 두 페이지만 하면 끝나 자 이게 대우를 말하네 얘가 P 얘가 Q 그럼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거지 X가 0이 아니고 X가 2가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아니다 그럼 얘의 역은 자리만 바꾸는거지 X가 0 이하 또는 Y도 0 이하면 X 플러스 Y는 0 이하다 대우는 자리를 바꾼 것을 부정하면 되지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0보다 크다 얘 대우는 소풍을 가지 않는다가 p구요 비가 온다가 q지 비가 오지 않으면 소풍을 간다 내일 비안 오면 내일 소풍 안 가면 비 온다 이게 참이라면 내일 비가 오면 오지 않으면 소풍을 가는 것도 참인거지 역은 x는 0이고 y도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대우는 x가 0이 아니 거나 y도 0이 아니 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 안돼할수 있겠습니까? 네. 3의 배수는 3, 6, 9 이렇게입니다 12의 배수는 12, 24이렇게해요 이렇게죠 얘는 거짓이거든요. 그럼 얘 역은 12의 배수면 3의 배수다지. 이건 이게 뒤집어지지. 이게 뒤집어질 거 아니야, 포함은 내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참이지. 본명제가 거짓이라 해서 대우가, 여기 참이다 이런 건 없어. 확인해야 돼. 그럼 대우명제는 12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 본명제가 거짓이니까 따질 필요 없이 거짓이지. 자이 녀석이 참이면 이 녀석이 누구도 참이야? 대우 Q이면 P이다 Next 얘 역과 대우를 말하래요 말할 수 있죠? 이건 할수 있겠죠? 얘 볼게요 얘 역이 참이면 역은 뭐야?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지 이 녀석이 참이면 이 녀석이 누구도 참이야? 대우 Q이면 not P도 참이지 요두 개를 찾아야 돼둘 중에 하나 맞는 거 누구 있어? 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지 오케이? Okay? 정리하셔요 자 한국말로 딱 보면 야 p 면 Q이다가 참이야 너무 긴 거야 더긴 표현들이 있는 거거든? 미안한데? 더긴 표현이 있는데 이거 봐봐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거를 이제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하면 무슨 조건? Q는 p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해요 그니까 러이 표현 하나가 이렇게 둘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두 표현을 보고 이 표현을 만들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니? 근데 이게 복잡하단 말이야 원래는 뭐냐면 이게 P가 Q에 들어가잖아요 작은 건큰 것에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충분하고 큰건 작은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좋은데 선생님이 어릴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어 주인공이 피지 P는 P는 Q한테 총을 쐈어 총알이 나가잖아 총을 쐈지, 총분 조건 Q는 Q는 지금 총을 맞았지 그럼 P를 흘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외웁시다 따라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에서 저런 말했 있었지 교자카크 여기는 러시아어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작작크크충충크크작필 그. 충. 충. 그. 필. 필. 오케이? 자 이제 리듬을 싣는 거야 소련어처럼 작작충그작 자크. 자크. 그작 그필 작충 작 작필 오케이? 자, 주어는 항상 능이 앞에 오는 거고요 이기위한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Q 이기위한 P는 얘랑 같은 표현인 거야. 충분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아, P가 앞에 있고 Q가 뒤에 있으면 아니야. 이기위한이 뒤로 오는 거야. 얘가 앞에 오는 거고 자 그러면 충분이라는 건 뭐야? 작크라메 그러니까 작고 큰 거니까 이쪽이 맞는 거지. 괜찮니? 얘는 보면 지금 Q는 P 이기위한이니까 Q는 P 이기 위한 이렇게 쓰지 이기 위한 2로 간다 그랬어 필요니까 크그 자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P이면 Q이다지 괜찮아요? 그럼 양쪽이 성립하면 뭐냐는 거야 P랑 Q가 똑같으면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겠지 이걸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뭐라고? 필요충분 조건 따라야 필요충분 조건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순환소수는 유리수거든요 유리순환에서 순환소수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P가 크죠. 지금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P가 더 크니까 얘는 작지. 크작. 따라야 작크충 자크충. 크작필. 크작필. 자크충. 자크충. 크작필. 그 자크필. 목소리 크게 내서 열 번씩. 작크충 크작필 작크충 크작필 작크충 크작필 작크충 크작필 세번 더. 열번 아니건데. 자크충 크작필 그작필. 그러면 자크충 크작필 자그 자크 이렇게 한건 아니지 <웃음> 야 크작 뭐야 필. 그러니까 필요조건 P는 Q이기 위해서지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원소고 얘는 풀면 마이너스 1과 2가 얘의 원소인야 둘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으면 뭐라고 필요충분조건 얘도 보자 얘는 P는 0, 0이 2, 고, 0이지. 고니까 교집합 이거고, 얘는 X는 0, 또는 Y는 0이거든? 또는 합집합이지. 교집합이 커, 자크, 합집합이 커. 합집합이 크게 면 자크지. 자크. 야, 뇌가 활동을 나가지 않니? 교집합이 커, 합집합이 커, 합큰. 그럼 작고 크면, 중. 이거야, 이렇게 원하는 <웃음> 거라고. 얘는 풀면, y로 묶여서 x 플러스 y는 0이어서 뒤에 거는 y는 0이거나 x 플러스 y가 0인 거거든. 얘는 x 플러스 y만 0인 거야. 어디가 커? 뒤가 크지. 그럼 작, 크, 아, 중. 괜찮아? 네전하고 풀면 돼. <웃음> 여기까지 정리. 자, 50번은 너희가 생각해보고. 얘의 필요 조건이야. 얘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 것. 이거 표현이 나빠. 이건 안 풀어도 돼. 이런 네. 표현이 돼야 돼. 이기 위한. 이기 위한이 뒤로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집합기호가 2 e 아니면 마이너스 2거든. 얘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크, 그 자기잖아요 충분은 되면 안 돼요. 아, 필요 조건은 아니고 충분이네요. 필요 조건이 아니면 충분이에요 필요는 아니래요 네. 충분이니까 자크죠 네. 이기위이 얘죠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들이걸 찾으래 이 하나 되죠 얘 뿔만 이거 되죠 근데 얘는 같아지니까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는거죠 그러니까 얘는 안돼요 이해되니? 네. 얘는 여기가 이고 저쪽이 이랑 마이너스인거야 그럼 이렇게여서 자크여서 뭐만 돼? 충분만 돼 얘는 이랑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이랑 마이너스이니까 똑같지? 그럼 필충이지, 이거. 근데 필요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졸라 많아요, 왼쪽이. 여기는 2랑 마이너스 2만 있는데 여기는 2, 1, 마이너스 1, 0, 이거 뭐다 되잖아요. 이렇게죠. 얘는 크작, 얘는 필요밖에 안 되죠. 그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번 하나입니다. 여기 보세요. 띄고 보세요. P이면 Q, 이거 이기기 위한 필요죠? 이기기 위한 뒤에 붙었죠? 네, 네. P는 뭐야? 자크충이야? 크작필이야? 크, 자기죠? 그럼 작은 거 먼저 쓰면, 나 o Q이면 P이다가 성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가 성립이면, 모두 성립이야? 나 o P이면 Q이다가 성립이지. 네. 자, 그러면 Q는, 없어. Q로 시작하는 거 보세요. Q는 얘가 Q지. 나 네. o P이기 위한 Q가 더 크잖아요? 크, 자기니까 모여야 돼? 필요해야 돼. 나큐는 낫피는, 낫피는 큐이게 요걸 봐야지 괜찮아? 그럼 자크잖아 충분 맞지? 낫피와 나큐는 관련이 없어 나큐와 낫피 관련 없어 나큐와 피, 나큐와피 이거지 나큐는피이기야 자크 충이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려워 오케이? 네. Okay? 하나만 더 해줄게 이게 뭐야? 필요조건이지 그러면 크자기잖아 그럼 작은거 먼저 쓰면 나큐이면 나피다지 그러면 얘 대우인 P이면 Q이다도 성립이지 그러면 Q랑 나피는 관련이 없어 필요 없어 그럼 P는 Q이기 위한 PQ 뭐라는 거지 P는 Q이기 위한 PQ 자크 충 맞지 나피랑 나피는 나피는 뒤에 있지 크작 p 리지 이거는 Q랑 나피 관련 없고 Q랑 나피 이것도 관련 없지 정답 2번이지 여기 56번까지 정리 자 예를 들면 얘를 한번 봅시다 다 같아요 이 밑에 다 같은 문제인데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충분 조건이래요 이기 위한 충분 충이면 얘가 작고 크죠 그니까 러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0이 아니면 x는 2가 아닌 거죠 근데 부정형이니까 풀기 힘들어서 이게 참이려면 얘 누구도 참이야? 대우 얘가 참이 되죠 ax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2고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럼 얘도 보면 필요조건이잖아요 그럼 크작이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아니다가 x는 a가 만족해야 되죠 크작이니까 크고 작으니까 그럼 부정형이니까 대우 만들면 이거고요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어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양수 a니까 4요 조금 더 볼게요 이제 61번 같은 이유가 이제 마지막 유형이거든요 한번 보자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죠 필요면 크작이죠 작은 거 먼저 쓰니까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네요 충분이면 작크죠 그러니까 r이면 p이다가 성립하네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하고 이게 성립하니까 얘네 누구도 성립해? 대우 낫피이면 나달, 오케이? 낫큐이면 낫피 얘네 꼬리에 물을 알이면 큐이 다도 성립하는 거지 상단이니까 그럼 그것도 다 보는 거예요 일단은 꼬리에 꼬리에 물거 쓰면 알이 P, p 는 Q. 부정 없잖아요 그죠? 부정 안한거그 다음에 얘기 들볼게요 그럼 알이 p 에 들어가고 p 는 q 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울 건데 한번 보자. 이거 뭐야? 자리 바꾸면 Q 교 P 여지, 얘가 공집합이거든 그럼 이건 Q 차피야 지난 시간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럼 작은데서 큰거 빼어 남는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데서 큰 거를 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작아요? Q가 작아요. 얘가 크고요. 크작 필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정리해주시고 마무리해주세요.